꼬지, 가지 꼬지. 가운데는 약간, 이렇게, 조금, 물르니까, 이렇게 빼내야 돼. 이 가지는 말 걸려도 먹으니까, 아니, 먹어도 상관없어. 조금 날씬한 걸로 해야 돼. 그러면은, 이게, 짜게 뭐, 이게 크기가 딱 맞아. 이건 좀 통통해가지고, 약간 크긴 한데. 소금, 한 끈, 한 숟가락만 넣고, 가지를 넣었으면은 살짝 데쳐야돼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 실정도로만 음. 가지 데친 물에다가 이거 느타리버섯도 살짝만 데쳐야돼 이것도 이것도 가지 데치는 식으로 살짝만 한번 찬물로 헹궈줘가지고 이게꼭 짜는 거에요 가지도 <웃음> 짰고 얘에는 소금을 조금만 넣어주고 마늘도 좀한 티스푼 자 깨소금도 좀 넣어주고 이게 좀 깨소금은 손으로 좀 비벼서 넣어야돼 이렇게 참기름 많이 치면 안돼 조금만 쳐야 돼 후추 살짝 묻혀주는거야 맛있으라고 뭐 끼면 끝이야 끼워주고 또 가지 하나 끼고 버섯 하나 끼고 키가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키를 맞춰서 끼어야돼 근데 이거 버섯이 끝으로가 너무 조그만하네 세 개만 하면 될려나? 나 소금을 한 꼬지만 조금 넣어주고 이거는 부침가루 가지 쪽은 가지 쪽은 안 묻히는 거야 음. 안쪽만 야 안쪽만. 지글지글지 지글, 지글, 지글, 지글. 앉자서 하면 안 돼요? 간자사 어, 하면 그만큼 일이 더디요 하나 먹어도 되지 음, 먹어. 나 먹어야 맛있어나 배가 고파 가지고. 응? 배가 고파 서 아이씨. <웃음> 맛있겠다 배고픈데. 아, 맛있지? 응. 음. 이 가지가 짤깃짤깃하면서 맛있, 맛있더라고. 음. 이 불이 나갔다 들어갔다 하니까 음, 맛있지 아 그럼 이게 그게 문제네? 세지가 않아. 내가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, 지가 생각을 하고 있어. 음. 아까처럼 막 지글지글 끓여야 되는데 이제 더디어 빨리 익어야 되는데 새콤, 새콤달콤 새콤 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음. 케찹, 고춧가루, 설탕, 식초 뭐 케찹을 찾꾸 넣으라 그래? 응? 음? 어떻게 할 건데? 그냥 초고추장, 초간장 한다고 새콤달콤 초간장 맛있네 하나 먹으니까 이게, 배가 더 고픈데? 이게 가지도 짤, 좀 짤깃짤깃하고, 음. 이거, 이거 버섯도 음. 짤깃짤깃 하니까 식감이 괜찮지. 맛있어. 이쪽, 하나를 이렇게 넣을까? 왜요? 엎어서. 이렇게 뭐 여기 엎어진 데 보이게 하게? 응. 음. 내가 먹어야지. 아 드셔. 응? 드셔? 하나 먹어 가지랑 같이 먹어야지. 가지가 더 맛있어? 같이 먹어야 맛있어. 아, 먹으니까 잠이 솔솔 오네. 아이, 진짜, 왜 그래? 응? 아다먹으거 없어. 상에 넣고 또, 사진 찍고 또 없어. 한세 개만 <웃음> 있으면 돼, 세 개만. 하나만 있어도 되고, <웃음> 딱 하나만. 하나만 남겨. 야, 남겨 그래. 하나만 있으면 돼. <웃음> 아, 먹을 것도 없겠는데, 요번 거는. 응? 어? 요번 거는 야. 먹을 게 없겠어. 너무 조금만서 어. 아, 이게 딱 좋기는 한데, 접시에다가 요거 그냥 하나만 딱 이렇게 놔야겠 에이, 진짜 있어. <웃음> 케찹 발라서 하나 먹어볼까 장에다가 딱 찍어 먹으면 케찹에다 마요네즈를 섞어 갖고 훨씬 맛있겠는데 왜뭐 마요네즈를 넣어 마요네즈 너무 좋아해. 너 점심 안 먹었어? 네. 아침은? 아 점심 먹었는데? 아침은 안 먹었지 이렇게 이렇게 좀 꼬들꼬들하게 음. 고져야 되는데 좀 꼬들하다 음. 이제 이제 소스, 간장소스 새콤달콤하게 해서 식초, 소탕 그러니까 저기 해야 되니까 고춧가루 조금 넣어줘요 이거 자를까 조금? 응, 자르지 마 이거 저기 뭐냐, 느타리버섯하고 가지하고 꼬지를 해봤는데 아느타를 어, 보시도 쫄깃쫄깃하고 이게 가지도 약간 덜 익어서 쫄깃쫄깃하네요. 맛이 좋네. 초고추장 찍어 먹으니까 초고추장이 아닌지 초간장. 초간장 찍어 먹으니까 맛이 또 괜찮네요. 이런 식으로 또 추석 설에 이렇게 해 먹어도 좋아요. 감사합니다. 아, 찍어 먹어봐야지 맛있게. 한입 드려요? 응. 먹어. 배가 거품이 거품 같구만. 응. <웃음> 음. 역시 장이 있으니까 훨씬 좋네. 파인애플이랑 같이 먹어도 맛있겠다. 음, 맛있나 맛있어. 음. 아, 과식하면 안 되는데. 다 먹어봐. 맛있다. <웃음> 응? 가지하고, 가, 가지하고 버섯은 몸에도 좋잖아. 음. 내가 가지 이렇게 많이 먹은 게 새우라서 처음이네. <웃음> 응, 하나 아버지 드리야 이거 먹어 세요 아니야 야 이거는 계속 당기네. 응? 계속 당겨. 응, 음, 맛있네. 음. 이거 다 먹을 수 있겠는데. 프라이라도 먹어야겠다. 계속 들어가네 얘는. 이거 위험한 음식이야 이거. 뭘이 더 위험한 음식이야?